피드코드 단넷에서 스타트 레슨을 클릭하고요.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.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했습니다. 자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코드를 그대로 타이핑합니다. 저희 기록은 분당 58개의 단어입니다. 여러분은 몇타가 나오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